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진안에서 농사짓고 살고 있는 참이슬 아니고 배이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사실 뭐 농부로 살아온 지는 지금 9년째 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 할머니 아버지 계속해서 쭉 농사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어,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어, 지금 요즘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고민하는 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지속 가능성, 어떻게 하면 지구와 함께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사실 저희 할머니가 지금 여든 여섯이신데 저희 할머니 손이랑 제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통해서 할머니가 살았던 어, 시간에서는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구의 그 시스템에서 벗어난 것들이 없었고 어, 집에서 길러서 먹고 뭐 고 쓰고 입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지혜들을 좀 잃어버리지 않게 연결해 나가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만나는 농 그리고 퍼마컬처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 어, 제 소개를 구부절절부터 보자면 저는 이렇게 할머니랑 농사를 짓고 있고요 어, 대안학교에서 농사를 짓고 또 농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논밭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어,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신데, 어 아버지는 농민 운동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어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도 농부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어 사실 지금 그 트랙터에 타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 작은 이 전북 진안 안에서 진안은 아주 산골이거든요. 근데 이 산골에서 가장 먼저 어 농기계를 들인 집, 가장 먼저 농약을 뿌리기 시작한 집이 저희 집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실험들 이제 규모화된 그런 일반 관행농을 늘 해오던 곳이 어 저희 집이었는데 반면에 저희 아버지가 1 9홉의 농사지으러 내려오시면서 가장 먼저 약을 치지 않기 시작한 집. 또 지금 이제 비닐을 최소화하고 관행농에서 벗어난 지 이제는 한 30년 내외가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가 할머니와 아버지의 농사 철학을 통해서 좀 연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부족하지만 남들이 보면 저거 지금 뭐 심어놓은 게 맞냐라고 할 만큼 한국은 사실 전쟁 이후에 식량 증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 다 보니까 이이전에 순환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싸고 빠르게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고 그러다 보니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농부는 거의 이제 국가의 적처럼 이제 간첩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어 정말로 모를 심어놓고 아무것도 거의 해주지 않는 그래서 지금 약2 3 마지 약 사천 평의 돈과 이렇게 저희 논이고요. 또약 삼천 평의 밭. 그래서 친구들이 어 녹색 수저라고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도 아니고 녹색 수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어 자연과 함께 농사 지었던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밖에서 배우는 어떤 퍼머컬처의 방식이나 뭐 학교 이제 동네를 다녔기 때문에 각 식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제 주변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하면서 그럼 얘랑 얘가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도 심어볼까 하고 어 저의 밭이 이런 모습입니다. 어또한 가지는 이제 풀을 키우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밭인지 어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사실 어 동네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어, 말도 안 되는 밭인 거죠. 멀쩡한 놈의 논밭을 조작조작 끊어가지고 배려 놨다고늘 욕을 먹고 있는데요. 장수할 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밭은 13가지 정도의 감자를 함께 심어 놓은 거예요. 감자와 풀을 함께 기르고 있고요. 바깥에서 멀칭, 이제 이 덮, 풀수 있는 무언가를 들이는 것보다 밭 자체에서 풀을 길러서 그것을 베어 눕혀서 그것이 걸음이 되게 하는 방식 그리고 어, 아까 모락갬블 여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들레를 비롯한 사실은 주변에 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밭을 이제 풀을 이렇게 할머니는 늘 매시거든요. 풀을 뽑는데 저는 이제 풀을 대도록 좀 기르려고 하는 방식이어서 늘 싸우고 있어요. 할머니랑 근데 어 할머니가 밭을 매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썩을 놈의 지심이에요. 근데 풀을 지칭하는 그 지심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땅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어주고 그 풀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 사실은 할머니가 그 전에 다 먹었던 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겠다. 풀을 먹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짓고 있고요. 어, 작은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 할머니, 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각기 농사 철학이 또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부딪힘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 제가 몇년 전에 어, 5년 동안 묵었던 공간에 어, 숲, 밭을 내가 배운 대로 이게 진짜로 가능한지 실험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사실은 논과 밭이 있어서 정말로 좀 다양하게 그래서 사실 상업농이라기보다 자은농에 가까워요. 저희 집 방식은 블루베리가 맛있던데? 아, 그래? 그럼 심어. <웃음> 그리고 어, 술을 저희가 쌀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짓는 편인데 판매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술을 담아야겠다. 술을 담으면 술로는 소비가 아주 잘 돼요. 쌀이 그래서 어, 술을 담을 수 있는 쌀은 뭐가 있지? 또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쌀은 뭐가 있지? 그래서 적은 공간이지만 어, 한 가지 종류만 심지 않고 어, 다양하게 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품종으로 치면 약 200여 가지 종류를 좀 심고 거두고 있는 편이고요. 어그 전에 할머니들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은 한 농가가 600여 가지 정도를 길러서 쓰셨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할머니 표현에 그 전에 다라이라도 있냐? 늘 밖. 또 심어서 바가지 박박 긁어서 그릇도 만들어 써야 했고 산 밭에 이제 걸음게가좀 부족한 곳에는 목화를 심어야 옷을 또 만들어 입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온전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 다양함이 주는 다양성이 주는 지속 가능성과 즐거움을 좀 맛보면서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실 우리가 퍼머컬처가 뭔가 외국에서 다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까 그 갬블 여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이런 원주민들의 어떤 삶의 방식에 이미 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잘 정리가 되어 있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 정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퍼머컬처라고 함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 엔개의 농법이 있는 것처럼, 엔명의 사람처럼 그 지역에 맞는 퍼머컬처가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머니를 통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들의 연결, 어, 우리가 식량 증산에 급급해서 사실 전쟁 이후에 농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 그런 환경적 가치들을 다 이제 잃어버린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해 내는 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마토도 이렇게 감자도 사실은 계량동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원래 길러서 먹던 다양한 지금 이게 제가 작년에 심었던 13가지의 감자입니다 그래서 어, 간혹, 우리가 퍼머컬처 하면, 뭐 한국식 퍼머컬처가 가능할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퍼머컬처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그 지역에, 그 농지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 토종은 옳고, 뭐, 계량종은 그리고, 뭐, 이렇게 구분질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쓰고 만날 것인지에 따라서, 어, 다양성이 곧 지속 가능성을 주고 그 다양성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추들인데요 여기에는 뭐 네덜란드에 서은 것도 있고 저희 할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심으셨던 담배 상추라는 씨앗도 있고 또뭐 너분의 상추 평창 덕상추 이렇게 다양한 상추들을 각자의 쓰임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농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건 씨앗 농사입니다. 그 지역에서 길렀던 그 씨앗 생물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음, 이렇게 다양한 완두콩들이 있는데 사실 어 씨앗 농사를 지으면 가장 좋은 건그 본래의 작물의 한살이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본래 그 작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가 계량종으로 구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씨앗에서부터 이미 농약으로 소독 서 오고 어,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어~ 기후가 짧은 이제 동남아 쪽에서 키워가지고 화석 연료를 쓰면서 이미 씨앗에서부터 그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의 그 시작에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그러면 씨앗이 더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씨앗 농사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상추 씨앗이거든요. 어 이렇게 흰색, 검은색, 뭐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를 심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실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 농사를 시작을 육묘를 하는데 어, 그 육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플러그 트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씨앗을 받아서 심지 않으시다 보니까 농촌에 사실 5월, 저희 지난으로 5월 둘째쯤 주 되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요. 왜냐하면 다 사서 심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사서 드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어 엄청난 시작부터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자라면 어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요. 이렇게 지금 초록색이 저희 할머니가 시집 오기 전부터 계속 진안해서 심어오셔서 이 기후에 잘 적응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름이 돼도 빨리 꽃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따먹을 수 있고 가을에 한 차례 더 심게 되면 그 겨울을 나면 거의 양상추처럼 굉장히 두꺼워서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재배 농사는 여기에서 이 친구를 댕강 잘라가지고 이제 고기 쌈 싸먹고 끝 이렇게 <웃음> 생각하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본래의 특징을 잘 가진 친구를 남기면 이렇게 어 상추에 꽃이 핍니다. 그러면 삼수의 씨앗을 받고요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한 해에 다양한 친구들을 이렇게 씨앗을 받고 있고요 지역에 어 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재래 씨앗 친구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서 이 친구들을 잘 씨앗을 받고 지키고 나누는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들고 계신 게 지난 지역에서 수집. 진한 노랑토마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살 토마토 중심의 빨간 토마토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작물들 다양한 친구들을 좀 길러보고 있습니다. 어, 농사를 지어서 계속 먹고 살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가장 크고요. 우리가 규모화해서 한 가지로 그냥 쭉 심어 놓고 트랙터로 또 농기계로 기계화해서 싸고 빠르게 조금 이렇게 뭐 수매를 하거나 판매를 한다면 뭐, 조금 수월하게 어찌 보면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좁은 농지에 몇 배까지 정도를 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어, 큰 규모로 판매해서 안정적으로 사실 농사로 먹고 사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장에 굶지는 않아요. <웃음> 다 심어서 먹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소농 여성 친구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마녀의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어요. 어, 처음에는 농촌에 사는 여성이 특히나 뭐 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어, 사실 여성이 특히나 농촌에서 여성은 굉장히 이제 약자고 근데 미완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솔찬히 먹었는데 늘 듣던 말이 어 여자 나이는 이제 서른 지나면 설진한 무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통역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는 아무리 잘저그 저장을 해도 설날 쯤이 지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근데 할머니들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그 어떤 부수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아 농촌에 사는 거 너무 어렵다. 농사 어떻게 질 거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디에도 지원을 받지 않고 뭐쌀 조금씩 반찬 한 가지씩 사서 우리 어떤 게 힘들어 어떤 걸 같이 해볼까 궁리하다가 이렇게 마녀의 계절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고요. 어, 조금 다르게 농사 짓고 있는 우리를 저희는 이제 마녀로 지칭을 하고요. 사실, 농부만큼 그 자연의 변화, 그리고 씨앗을 심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만큼 마법 같은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을, 어,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에어컨과 히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 가장 먼저 그 계절을 만나고는 마녀들이 우리가 살아낸 그 계절을 당신에게 보내드리겠다라는 걸로, 이제 농부감성으로 그림도 <웃음> 그리고, 어, 각기, 뭐, 정해진 품목 없이 그 계절에 내가 보낼 수 있는 것들을 보내는 형식으로 정말 적은, 어, 양이지만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여름에 보내는, 어, 마녀의 계절은 이슬의 여름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살아내는 이제 봄, 여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사실, 어, 경, 저희끼리 이제 평가를 해보면 경제적 마진이 남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의 언어로 점서적 마진이 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연대해주는 것들을 가지고 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여성 소농들도 함께 연대하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또한 가지 올해부터 작당을 벌리고 있는 게 저희가 이름 짓기로는 지구로 온입니다. 어 우리부터도 지구로 왔고 지구를 향한 어떤 감각을 켜자라는 어떤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 농촌과 농을 만나보고 싶은 청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뭐 도시에도 많그 외국에도 많겠지만 근데 저는 참 운이 좋게 녹색 수자여서 제가 뭔가를 벌려볼 수 있는 농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반이 없는 친구들은. 어, 경험해보고 싶어도 사실은 경험할 수가 없고, 어떤 경험을 제공한다고 해서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어, 그런 것들을 실패해볼 수 있는 어떤 자유와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저부터도 약간, 어, 이게 진짜 되나? 저희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지만 저는 골라서 하거든요. 지금 심으면 꽃대 나와서 못 써. 그러면 그때 심어요. 그럼 씨앗을 받을 수 있어요. <웃음> 그래서 어 그런 실험들을 하는 청개구리여서 저처럼 그런 농적 실험들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어 농, 저희 농장을 기반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 진짜로 거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길렀을 때 정말로 오이랑 토마토랑 바질과 딜 이렇게 함께 기르면 얘네가 정말 더잘 클까? 그럼 안안 안 그렇게 키우면 다 죽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어 무언가 성과를 내고 어딘가에 평가받기보다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 어 농적인 연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하고 한 가지 하고 있는 건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가 우선되어져야 하고. 그 지속가능한 먹을거리의 시작에 그 육류에 엄청난 플라스틱 트레이가 나오는데 이것 없이 왜냐하면 저희는 모종을 사서 심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 씨앗을 받아야 하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꽤 많은 양을 늘육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냥 직파를 하면 좋겠지만 씨앗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 우리가 밖으로 나눠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 그 실험을 저희가 할머니한테 배우고 있어요. 이를테면 할머니는 그 전에는 그냥 땅에다가 그렇게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고추가 늘 이렇게 검정색 트레이에 들어있지만 씨앗을 집에서 방에서 2월달에촉튀워가지고 그것을 심는 거. 할머니 가 지금 잘 하나 보다나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할머니 때 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제 가운 없이 이제 걸음을 넣어가지고. 그 걸음 너 걸음에서 이제 발생하는 열로 육묘를 한다든지 그런 실험들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 실험 결과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내는 작업도 올해는 조금 해보고 있어요. 어~ 그것 밖에도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어~ 해,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해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 농장에 정말 뭐~ 호것 없지만 비닐하우스 한 곳을 이제 벽돌도 깔고 버려지는 의자나 책상 같은 것들 주워와가지고 그 공간에서 이제 농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어, 지난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둔 많은 분들이 이제 농장에서 만나서, 어, 숲밭이 정말로 가능할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거의 반풀밭이지만 작년에 이제 숲밭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너무 예쁜 초원으로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오살롬의 풀이에요. 그래서. 뚝새풀인데 어, 동네 분들은 엄청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저렇게 풀을 키워놓고 아직도 별을 안 심었다고 걱정하셨지만 어, 이 뚝새풀이 땅에서의 이런 그 공기 중에 있는 거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논으로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러 오고 또한 가지는 저희 농장에만 할게 아니라 사실은 농촌에서도 그런 것들이 먹힌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어, 지역의 어떤 마을의 교육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그 숙밭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마을만 이것을 이제 통과를 해서 지난 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400평의 공간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동네, 분들이랑 또 저희 집으로온 청년들이 같이 숲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도 네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그 오살롬의 풀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도 걱정하시고 지금 이제 막 나무랑 다 심어놨는데 어, 비료 주면 안 되냐고 선생님 여기 비료 조금만 넣으면 잘클것 같은데 안 되냐고 근데 안 된다고 저희 <웃음>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 그 농장 개인의 농장뿐만이 아니라 한 마을에 이런 숲밭의 공간이 생기면 지역의 아이들이이 공간에서 찾아서 어, 더 다양한 생태로 공부할 수 있고 어?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걸 보니 우리가 짓고 있는 농사도 조금 이렇게 달리해 볼수 있겠다라는 어떤 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시간이 넘군요. <웃음> 마무리를 좀, 네. 네, 네, 정작 중요한 학교 얘기를 못해가지고 네 지금 어 이제 농장 안팎으로 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지금 어 공교육 학교에 교과로 아이들이랑 텃밭 수업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 우리가 오늘 내가 지금 먹은 것이 결국은 내가 되는데 이 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왔는지 이 친구가 누군지 어그 단절을 연결하는 것부터가 어, 좀 어떤 해결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들이 이제 원래는 다 비닐 치고 뭐 걸음 넣고 하다가 경운을 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금 이건 종이 멀칭을 한 거고요. 아이들과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 스스로 낙엽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요게 지금 담배상추 씨앗인데 아이들이 씨앗을 그리면서 저 담배상추가 이름이 담배상추니까 씹으면 다 담배가 자랄 걸로 상상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직접 씨앗 받는 과정 또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 이게 지금 아이들과 받은 씨앗들이고요. 어 그래서 그 씨앗을 받아서 다른 학교에 나누기도 하고 우리한테 씨앗을 나눠준 분들에게 씨앗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으로 또 풀을 먹는 과정 아이들이랑 불을 피우고 뭐 직접 별을 배고 이 친구로 각기 다르게 분도수로 도정하고 관찰하고 밥을 먹고 이런 형태로 아이들과 어, 텃밭에서 만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 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직접 경험으로 그 연결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그것을 연결해 나가는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거는 마지막 이 사진은 아이들이 텃밭 수업 끝나고 운동장 한켠에서 노는데 농사를 짓고 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꿉놀이를 하는데 텃밭에서 배운 대로 볏집으로 이불 덮어주고요 다양한 친구들을 심는 방식으로 어 이렇게 농사가 놀이가 되는 그런 경험을 좀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 <웃음>